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크서클! 저에게 정말 잘 맞는 다크케어용 제품을 찾았거든요. 피부 자체를 이렇게 환하게 다 안색을 차오르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투명 커버, 파데 프리 모두 다 집중하세요. 야. 얇게 가려주는 게 진짜 장점이에요 안녕 뷰우드의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크서클 제가 다크서클로는 좀어둠의 자식이나 죽음을 먹는 자들 좀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눈가에 단단히 자리 잡은 그 다크서클 개선하는 방법부터 아주 자연스럽고 예쁜 커버하는 방법 모두 다 종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놈의 다크서클 탈출해서 안색 자체가 빛이 났으면 좋겠다 다크서클 이놈의 자식을 가볍고 두껍지 않고 깔끔하게 커버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위우들 제가 한 2년 전 영상이랑 제 얼굴 한번 비교해보시면 제가 정말 안색이랑 피부결 자체랑 그리고 다크서클이 엄청나게 좋아진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요즘 메이크업 영상에서 쌩얼 보면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일단 제가 다크서클 근본 케어 방법부터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해주는 방법은 화장솜팩이에요. 사실 요 제가 이제 공유할 이 방법은 다크서클뿐만이 아니고 눈가 주름이랑 푸석거림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솔직히 눈가 집중관리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이게 눈가 주변이라서 피부가 굉장히 얇고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너무 자극적이거나 막 영양감이 또 너무 없는 제품들을 써버리면 정말 효과를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잖아요. 근데 그 밸런스를 잘 찾아서 자기에게 잘 맞는 걸 쓰는 게 진짜 중요한데 저에게 정말 잘 맞는 다크케어용 제품을 찾았거든요 바로 이게 넘버즈인 3번 결광가득 에센스 토너 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제 찐템인거 알수 밖에 없는게 저 진짜 그 넘버즈인 3번 결 세럼 진짜 진짜 자주 썼잖아요 그 화잘먹 영상에서 도 엄청나게 출연했던 그 바로 그 직역템 중 하나인 3번 세럼 그 3번 세럼은 피부결 개선하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 손이 간다면 3번 토너는 피부 자체를 이렇게 환하게 다 안색을 차오르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가 다크서클 집중 케어용으로 쓰기 진짜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 넘버즈인 에센스 토너 안에 발효 성분이 무려 50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이 50가지 발효 성분 덕분에 애매한 거다 그냥 밀어버리고 효과가 되게 좋다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저도 이 넘버즈인 3번 세럼이랑 이 에센스 토너의 발효 성분들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것 같아요. 눈가 피부는요, 여러분. 진 진짜 조심조심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극적인 성분 딱 들어가면 그냥 눈가 확. 빨갛게 올라오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얘는 여러분 저도 민감성이지만 전혀 자극을 못 느낀 이유가 그냥 천연 성분으로 꽉 차있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눈가 케어할 때 듬뿍 화장솜에 묻혀서 올려줘도 전혀 막 따갑지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저는 이렇게 화장솜에 토너를 아주 듬뿍 적셔가지고 다크서클이 짙은 눈가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떼어내고 한번더 레이어링. 손으로 착착착착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해보시면 진짜 확실히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눈가 쪽에 스페셜 케어를 해줄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꾸준히 쓰면 정말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 토너는 얼굴 전체에 사용해도 너무 좋은데 저는 좀 이렇게 다크서클 눈가 케어 나비존 안색 케어에 좀 직방이었어가지고 오늘 좀 다크가 유난히 내려왔다 오늘 좀 안색이 너무 구리다 하는 날에는 바로 그냥 이 토너 얼굴에 막걸리 붓듯이 부어버리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건 진짜 스페셜 팁인데요 저는 각질 정리나 모공 청소를 해준 다음에 마스크팩 무조건 하거든요 그 마스크팩 위에 그냥 얘를 다 얹어버려요 그럼 정말 피부가 확 살아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 날씨에 무조건 다막 그 두껍게 커버하기보단 근본부터 여러분 저랑 같이 케어를 합시다 눈 밑이 밝아야지 전체적으로 피부든 그 사람이든 컨디션이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미지도 좀 살고 꾸준히 저랑 케어해보아요 그리두 번째로 아난 다크가 너무너무 심해 이 발효 토너로 꾸준히 어발 시간이 없어 예쁘고 자연스럽게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투명 커버, 파데 프리 모두 다 집중하세요 이 넘버즈인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파데 프리템들이 바로 이두 가지 제품인데요 넘버즈인 도자기결 파데 스킵 3번 톤업 베이지랑 그리고 넘버즈인 2번 굿바이 레드 그린더머 커버 톤업이에요 얘네 진짜 더러워졌어요 저가 진짜 굴리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파데 프리템들 근데 오늘은 가볍고 투명한 다크서클 커버 방법 보여드릴 거니까 이 3번 톤업 크림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좀 홍조에 좋아요, 여러분. 화알목 분들이 컨실러로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색으로나 다크서클을 커버하려고 하다 보면 다크서클 막 회색되고 텁텁하게 가려져서 망해버리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이 톤업 크림은 다크서클을 자연스러운 반투명 베이지 컬러로 샤워. 얇게 가려주는 게 진짜 장점이에요. 오늘 제가 요 3번 토너 크림을 더 예뻐. 예쁘... 예쁘게, 더 효과있게 다크서클 커버하면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이목분들 안심하시고 끝까지 봐주셔도 괜찮은 이유가 이 3번 톤업크림 컬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킨톤 베이지 컬러예요. 한국인분들에게 아주 찹찹찹찹 잘 달라붙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이 피부톤이랑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스킨톤 베이지 컬러예요. 근데 얘가 파데 같은 질감이 전혀 전혀 아니라서 피부에 올렸을 때 정말 가벼워요 여러분. 선크림같이 진짜 투명하게 올라가는 게 정말 좋아요. 이잘 뽑힌 자연스러운 베이지 컬러요 컬러 덕분에 피부 결점들이 진짜 투명하게 커버가 잘 되는 제품이에요. 이 톤업 크림을 근데 여러분 사실 바쁠 때 저는 막 손으로 쓱쓱 발라도 잘 발리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피부 좋아 보인다 소리 들을 수 있게 3번 톤업 크림을 그렇게 바를 수 있는 방법을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쌩얼 제이미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쌩얼로 나타났는데요. 짜잔 넘버즈인 도자기결 파데스킵 톤업 베이지 요거를 커버도 탄탄하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발라볼게요 먼저 이거 바르시기 전에요 결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피부결 사이사이에 보습 잘 채워주시면 진짜 두 배로 피부 표현이 예뻐지는 템이거든요 속보습 채워주시고 그리고 결 정리를 잘 해줄 수 있는 보습템을 사용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잘 1차로 피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떤 베이스든 균일하게 올려줘야지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브러쉬나 스파츌러가 익숙하신 분들은 스파츌러 사용해주셔도 좋아요 아주 투명하고 예쁘게 이렇게 균일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스펀지 단면에 좀 묻혀서 두들겨서 펴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다 발라봤는데요 지금 결 사이사이에 뭉친 데 하나 없이 완전 예쁘게 잘 발렸거든요 진짜 자연스러운 파운데이션 예쁘게 깔린 느낌이 들죠 좋지만 파데프리 전혀 찍히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 이렇게 파데프리 할 때는 컨실러를 따로 쓰기에는 투명하게 커버했는데 눈 밑에만 커버가 두껍게 올라가 버리면 너무 이질감 들잖아요 그래서 얘로 한번더 눈가에 커버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컨실러 브러쉬로 한번더 눈가에 커버해주면 얘는 자연스럽게 베이지색으로 아주 반투명하고 얇게 커버해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3번 톤업 베이지 아주 예쁘게 잘 바르는 법 끝입니다 이상 생얼 제이미는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생얼 제이미의 열렬한 강의 잘 보셨나요? 아무튼, 요렇게 해주시면 투명 커버, 파데 프리 할때막 부자연스럽게 커버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면서 그걸 심하지 않는 어둠의 자식이 아닌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꿀팁인데요, 여러분. 제가 좀 메이크업 일가견이 있는, 짬바가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프라이머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거 프라이머로 사용했거든요. 아까 자글자글한 눈가에 바를 때도 샥 꺼지면서 커버가 예쁘게 됐잖아요. 근데 얘가 프라이머 제형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본격 베이스 하기 전에 얇게 올려주시면 결정도는 1차적으로 해주시기도 너무 좋고 안색 커버, 예쁜 피부 결광 연출하시기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다크서클 안색 근본 케어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3번 토너는요. 다크서클을 근본부터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 말고 투 한 피부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데일리로 꾸준히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3번 톤업 베이지는 이 다크서클을 그리고 피부 결 안색 자체를 아주 자연스럽게 커버하고 싶으실 때 추천을 합니다 파데 프리템으로 진짜 추천해요 일단 넘버즈인의 3번 토너랑 3번 세럼은 정말 제 찐템이기 때문에 한번 믿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3번 토너 크림도 파데 프리템으로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제가 사랑하는 브랜드 넘버즈인의 제품 소개가 이렇게 끝났고요. 그러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메이크업 영상으로 봐요. 안녕!